가족. 취업하고 싶으면 연락해! <웃음> 어. 연락해! 어. 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담입니다. 아, 오늘은 엄마 명함을 선물하려고 제가 명함을 주문했어요. 아이 디자인 선생님한테 특별히 주문을 했어요. 엄마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드디어, 왜? 엄마. 아? 선물이야. 아, 뭔데? 선물이야. 뭐, 야, 뭐, 박스? 박스야? 뭔 박스야? 열어봐. <웃음> 뭘까? 음. 너 어? 뭐야? <웃음> 명함입니다! 와! 우와. 와두 통이네? <웃음> 두 통? 어, 200장이야. 우와. 한번 봐봐. 아프네. 담민의 가족 유튜버. 여기 한번 보여줘. 어. 여기 한번 보세요. 어. 뒷면에도 또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가민의 내가 좀 이따 해야겠다. 엄마 기분이 어때? 엄마 유튜브 명함이야. 이름도 써 있네. 당연하지. 아. <웃음> 어. 열심히 해야 되겠네. 끝이 <웃음> 그, 명함까지 나오기도 하고. 음. 담둥이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 명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명함을 승기한테 받아 봤는데요 어, 기분이 약간 좀 묘하기도 하고요 음 앞으로 이 명함 값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 좀 들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어 승기가 좀 너무 바빠서 영상을 많이 찍지를 못하고 있어요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어 항상 요즘에는 일요일만 이렇게 이제 시간을 조금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이렇게 잠깐 잠깐 찍고 있어요 많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어 우리 밤둥이들 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시간나는 대로 틈틈이 할게요 네, 화이팅! 자 여러분 제가 직접 디자인 요청을 해서, 이렇게 앞에는 홀로그램을 박았고, 뒤에는, 짠! 다민의 가족 유튜브.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때요? 괜찮나요? 저는 이 홀로그램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엄마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어, 좋아. 진짜? 응, 어, 여기 보면은, 음, 샵 가족, 샵 재미, 샵, 어, 블록포스터 샵, 웃김 샵 일상 샵 예능 샵 유튜버 샵 나는 샵 오늘도 샵 달리자 샵 가자! <웃음> 내 적었어 괜찮지? 아 이거 재밌다 야 그치? 어 오케이 앞으로 이거 많이 많이 사용해 엄마 응 어. 오케이 뿌야 뿌려 뿌야 이거 다시 뭐라고? 뿌리야뿌리야쥬리야어어샵 하고 싶으면 연락해. 연락해! 연락해! 연락해! 그거 있잖아! 다시 해봐! 취업 못하면 연락해! 취업하고 싶으면 연락해! 연락해! 유튜브 찍고 싶으면 연락해! 연락해! 같이 가자! 있 같이 가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엄마 좋아? 아 좋다 야 음. 기분 그래. 좋아 자 이제 명화 뿌리고 다녀 이걸로 가자